충격이야. 네, 네. 아니. 아니, 이거 뭐야. <웃음> 와, 커피숍이 있네, 여기, 커피숍이. 네? S랑 Y랑 다른 거예요? 네, 네, 네. 차로 치면 뭐 중형차냐, 소형차냐, 뭐 이런 건가요? 우리나라 따지면 제네시스냐, 아니. 소나타냐.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얘기했잖아. 아, 어쩐지 이게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벌써 다르더라고요. 네, 네. 주행거리나 이런 것들 많이 차이나요? 그리 이제, 배터리마다 틀리게 뭐. 롱레인지, 아, 에스 룩, 이드나드가 있고, 그러니까, 뭐 롱레인지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차의 등급을 고, 고르고,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을 고르고, 네.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3나 Y가 많이 팔렸던 이유가, 저게, 한 5천만 원 이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음.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가격이 확 올라가면서 6천만원 넘어가면? 네, 네 5천5백노무가 넘어가 음. 나온 거네요. 근저 네,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급 같은 경우는 5천5백 아래쪽이다 보니까 한3 0 4백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아, 3-4백 정도는? 지원 올해 보니까 3 5 2 정도 나온 거같은데 지역지원금이죠? 네, 지역이랑 나라 에 네. 포함해서. 아, 포함해서. 아. 네. 그러면 그냥 일반 넥소 예전에 타셨다고 했잖아요 네. 넥소는 한 3,4천 나오잖아요 넥소가 그 원래 7,500만 원인데 그 그렇죠. 제가 저, 제가 살 때는 4,100만 원을 샀어요 지금 아마 치, 싸게 사면 한 3,700에서 3,900까지 아, 차값이 다운됐다는 거죠? 네. 지원금은 그대로 있고 네. 수소차는 타기가 려주세요 네, 그,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 19년도에 모델3랑 넥소가 불어났는데 모델3가 한 3년 동안은 못 받았어요 넥다가 이제 나오게 돼서 음. 샀는데, 음. 처음에는 이제 전국에 음. 한 20군데, 10군데, 뭐 20군데, 제가 살 때는 음. 한 20군데 정도 없었는데 그때는 음. 조금 힘들었는데 음. 지금은 100군데가 넘어서. 음. 아, 충분소가 많아졌어요? 음. 그리고 한번 넣을 때 5분 만에 넣고, 그 다음에 전국 어디다 있으니까, 아, 그게 지금은 예. 괜찮은데, 솔지역은 음. 좀 힘들죠. 음. 지방은 진짜 괜찮은데, 서울에는 워낙 이 차들이 많다 보니까 충전하기도. 맞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수수 충전소를 만들려면 땅이 굉장히 넓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서울 지역은 좀 어려워서. 그러면 서울 거주 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조금만 넘어간 뭐 경기 지역이나 충청권만 돼도 네. 포인트만 딱 알면 거기 가서 충전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는 없겠는데 네 음, 음. 근데 지금 최대 이제 1kg에 3 4 0 0원까지 음, 떨어져 있였거든요 그리고 음. 매년 떨어졌었고 소리가... 근데 지금 이제 조금 바뀌면서 가격이 수고 하고 있어요아수소가격이요 네, 1,800원에서 네. 지금 성남이 아마 제비살건데 1,900원 까지 오르고 1kg에? 예. 네. 그게 그러면 얼마나 들어가요? 3,4kg 정도요? 1kg, 1kg를 넣으면만땅이거든요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4만 5초에서 5만 맞아요. 5만 놓으면 한 600kg 간대 맞아요. 네. 지금은 이제 한 6,7만원 정도나 그렇죠. 그러니까 매연기간이랑그 그러니까 똑같아졌네요 좋네. 그러니까 넥소를 사는 큰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를 파신 거예요 그래서? 하진 않고 이제 와이프가 그게 또 이제 넥소가 이제 차박할 때도또가하거든요 음. 근데 테슬라를 타보면 아 정말 차를 운전을 하는 맛이 나요 넥소는 그 음. 순간 가속력이 약간 약간 <웃음> 가격력이 아슬라 네. 그냥 치고 나가니까. 아. 출력에서 약간 또. 같은 전기차지만 출력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고요 아, 네. 뭐 아시지만 모델 3 같은 경우는 제로이 3.4초. 네. 출하죠뭐저 아, 음. 뭐뭐 아. 가격에 저. 그러니까 아. 아. 아니 저는 넥쏘도. 사실은 뭐 수소차가 막 인기다 그래가지고 전기차랑 똑같을 줄 알았거든요 어차피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차잖아요 네. 어차피 전기모터가 전기 모터가 네, 들어가니까 똑같을 네, 거라고 생각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를 화학반응 시켜서 그 전기를 발생시켜서 뭐. 네.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무대3리보단 나아요 좀정숙한 아, 그, 네, 거나 네. 뭐 거기 이제 아까 했을 때 우리가. 서스펜서는네네잘돼 있어서 이게 좀 괜찮은데 네. 아까 얘기한 그 순간 가속력이나 음. 아니면 이제 어. 그 오토팔러 네. 넥소도 오토팔러 반반 자율 주행이 되는데 테슬라보다는 좀 덜해요 좋아요. 멈췄다가 자기 스스로 가는 간... 아,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네. 네. 얘네는 네. 지가 이제 멈췄다고 지가 스스로 가니까 왜 아. 그 s 요 v 라서 그래도 차박하기는 조금 그렇죠 그것도 원리는. 음. 뭐큰 용량은 아니지만 220볼트 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네. 편한 점도 있고. 제가 봤던 아이오닉은 아예 그네 그게 다요그 용량 네. 고용량까지 다 되는데 네. 넥소는 200와트까지. 좀 220볼트짜리 그, 그 전기장판 장기 장판 고기온 좀아 그것도 뭐 이렇게 인버터 달고 뭐 개조를 하게 되면 가능하긴 한데. 그또 그렇게 하면 또 손도 많이 타고 하거든요. 일반 그, 그 용량 작은 220 볼트 정도는 다 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근데 지금 아이오닉이 그, 네 지금 아이오닉 이제 그네 그런 부분에 훨씬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완전히 커피가 나오는 건 완전 신세계네.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되게 찾고 있었는데 멘티님이 <웃음> 마시고 있어 요 주시고 이게 되게 유용하고도요. 차박할 때는. 차박할 때는 네. 이걸로 연결해가지고 전기장판도 쓰고. 그러면은 차박하실 때는 이거 전기 용량 계산 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어 왜냐면 이동을 또 해야 되니까 끝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다가 나중에. 카라반. 아. 아 그걸 달아서. 셀레일 히치. 우리 갔을 때 카라반 있잖아요. 네. 그 카라반도 끄고, 네. 거기 카라반에 빠뜨리가 없어. 그죠 아, 그렇죠. 아 그게 뭐,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아 빼가지고, 차 카라반에 연결하면, 어 카라반 전기 쓰는 거예요. 아, 그, 그렇죠. 그, 아이오닉 디자인. 네. 네. 네. 보통은. 딱, 왜냐면, 속도. 다른데, 그 카라반에 전기 그 하려면은, 아웃 계단 5 0만원 들어가요. 그뜨리만 아, 근데, 이거는, 그 이걸 하면 되니까. 용정 음, 40만 원 정도 하니까. 그걸 거지. 음. 일반 아니, 캠퍼들도 배터리 하나 들고 다니려면 무겁점그냥나 먹어요 그리고 또 네. 사용하다 보면 100W짜리가 100만원이에요 120만원 아, 아, 네. 아 파란색 네. 저 소개 좀 해주세요 여러분 외관부터 외관부터 외관은 딱히 한거 없어요 한거 없어요? 네히는 그냥 휠커버 정도? 휠커버요? 네아 이게 커버예요 이거? 네커버예요 어? 원래 순정휠은 그럼 원래 이건가요? 네 아니, 오늘 분들이 아! 다, 조수석에 뭐가 있어. 여러분은 일단 여기 들어서는 순간. 누구 차예요? 이거? 이건 제차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웃음> 잠깐 딱 들어가기 전에, 이거 카본 하신 거죠? 네. 이 시트는 순정인가요? 아니요, 아니, 이거 커버 씌운 거예요. 아, 이건 커버 씌운 거예요? 들어가겠습니다. 어, 발판도 있네? 네. 이게 뭐더라? 3D 매트인가 그건가요? 네, 네. 아이고. 모델 3. 샌탠다드 카페에다 올리겠지만 유튜브에 업로드 될 거라는 거 아. 미리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웃음> 뭐 하신 거 있으면 한 개씩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면 회원분들이 보시고 아 이거는 진짜 필요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할 만한 거 추천해 주시거나 일단 DC보드 그리고 리얼 커버. 카본 아니지만 네. 카, 커버죠 느낌 도어 아, 드림도 네. 카본 로우네 그리고 시프트 아 그러면 여기까지 다 붙인 거예요? 아면 네, 교체를 해야 될까요? 붙인 거예요? 네. 이것도 붙인 거고 네. 그리고 콘솔 폰솔 쪽 콘솔도 네, 스티커 다 붙여 놨고 네. 그리고 요크 핸들 알리에서 나오는 370mm짜리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거 달고 핸들 구조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네네 맞아요 네. 기본이 350mm인데 370mm이기 때문에 구조변경을 네.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에어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지장은 없는 거예요. 예, 홍코보인데, 얘는 네. 순정 거, 그대로 이식. 아, 그럼 에어백 동, 동작에도 문제가 없고. 정말 사소한 건데, 저거 두 개. 저게 아마 기본은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거라고 네, 그쵸. 그렇죠. 이게 네. 아마 퍼포먼스에 들어가는 그 패널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순정 중에 퍼포먼스 모델에는 저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아, 트. 아. 실트 아까 커버 네. 말씀하셨고, 이거 운전석하고 여기 암레스트하고 뒷좌석까지 전부 다 네. 와인색으로. 레드와인색으로. 레드와인 색으로. 레드와인으로. 그렇고. 그리고, 안니쁘지 않아. 비언트를 했는데. 밑에 빨간색 들어왔어요. 푸등. 어, 푸등 들어오고. 푸등 해놨고. 여기, 그러, 가운데에. 그러면 이게 푸등에, 원래 순정 자리에 푸등이 있나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새로 그냥 그 LED를 박은 거예요? 스탠다드랑 네. 있는데 불이 안 들어가서. 아, 맞로요 아, 거요 테슬라 라인업을 잘 몰라서, 네. 스탠다드면은 그러면은 제일 옵션 사항에선 제일 그 기본 사항이라고 봐야 네. 는 거죠. 네, 맞아요. 거기에서 하이엔드로,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포등이 들어오는데 스탠다드는 아예 포등도 빠져있는 거죠? 있는데 안 들어와요. 있는데 안 들어와. 네. <웃음> 그러면은 여기에서 해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어떤 의지. 그, 들어오게끔 설정을 해야 된다고? 어, 설정도 없어요. 설정도 없어요? 네. 배선은 연결돼 있고 다막 확인했거든요. 램프도 있어요? 네 램프도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막아나? 네 네. 자체적으로 막아. 네 거. 막아놓은 거네요. 그걸 이제 좀 똑똑한 텐들는할 <웃음>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거 어쨌거나 자리는 다 있고 불도 들어오는 그 램프도 다 있다. 배선도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LED만 하나 박은 거죠. 네네. 네, 시거잭으로 그래서 밥등 하나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거 똑같은 전선 그대로 연결해서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까지. 네. 들어오고. 아까 전에 저쪽에 차 봤더니 요쪽에도 불이 들어오던데. 네. 그거는 또 다른 모델인가 봐요? 네, 완전 다른 모델. 매립형일 네. 거예요. 폼, 사제 제품 중에 이 타입이 있고 여기 매립 타입이 있고 네, 그렇게 선택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 아, 테슬라. 방금. 테슬라 로고 보여요. 아, 요것도 요것도 그러면은 요게 이제 보통은 없는 차들은 네. 뚫어서 매립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면 붙이는 타입이에요? 아니면 어. 인, 홀을 다 뚫으신 거예요? 어, 램프를 그냥 표환 필요한... 혹시 사지품으로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어..만원? 만원밖에 원? 만 네. 안해요 네. 세트로? 두짝두 짝에 두한 만원대 만 네. 그러면 뒷좌석까지 하면? 이만원 뭐. 정도 만원 네. 정도? 아 완전 저렴하다 테슬라를 사신 게첫 차예요? 아니면... 네, 첫차라고요네이 첫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와...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저3 1나요 31?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어, 어려보여요? 같니 <웃음> 20대 중... 20대 아, 초... 중사합 아, 아니 중반... 20대 중반... 아, 네. 솔직히 25, 섯 누구 차예요 이거? 저 번째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저한테 왜 그랬어요? 30... 30대 초반에 테슬라 첫 차라니... 야... 다른 차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네요 다른 차뭐 어떤 차를 타봤는데 이거보다 좋다 아니면 테슬라의 전기차는 아 전에 부모님 차로 아반떼 탔었는데 아반떼 네. 비슷한 거 같아요 비슷해요 네. 근데 출력 자체는 완전히 비교할 수가 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밟으면 아, 날아간다는거 아, 거의 슈퍼인데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일반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액셀 밟으면서 약간 묵직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묵직해서 그걸로 미세하게 컨트롤하고 을 그런 게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전기차는 약간 스위치 개념이라 네. 그런 압력의 압력의 느낌이 아니라 아, 네. 그 익숙하게 감을 찾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던데. 아 맞아요 원페달 드라이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헷갈리죠. 원래 떼면은 원래 그냥 그 타력으로 쭉 가는 맛이 있었는데 내연기관은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바로 회생제동 관련으로써 속도가 다 줄어드니까 아. 처음에 좀 어색하더라고. 요 내연기관으로 치면은 약간 엔진 브레이크 같은 느낌. 으로 걸리는 건가요? 네, 약간, 약간 앞으로 쏠립니다. 저. 아, 그러면 엔진 브레이크 같은 느낌으로 걸리면서 회생제동 네. 회생제동이 되면 전기가 충전되는 방식이에요? 네, 충전되긴 하는데 네. 체감은 안 돼요. 그게 뭐 길게 회생제동을 간다고 해서 배터리 퍼센트가 뭐 1, 2% 올라간다거나 뭐 그런 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 카페를 보면 은 네. 내리막길이 긴 곳에서 회생제동하면 한 2%씩 찬다고 아. 들었어요. 한참 가야 될것 네, 같은데 네, 한참 가야 돼요 진짜 <웃음> 내리막에서 회생 제동 걸리면 속도까지 줄어들면서 가니까 네.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 딱히 좋은 네. 좋은 점 모르겠어요 그냥 네. 브레이크 패턴안 쓰는 그냥 그런 음... 거 혹시 그러면은 차 값은 논외로 하고 네. 한달 정도 유지 관리비 나온 정도 들어요 예 전기료랑 세차비 정도만 하면은 6만 원? 한 달에 6만? 원? 한 달에 6만 원이요? 네. 네. 출퇴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출퇴근도 가까워서. 아, 출퇴근도 가까워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풀 충전하고. 아, 그러면 은 6만 원이면 일주일에 한번 4주 정도 계산했을 땐한 2만 원씩만 충전해도 한달 내내 8만 원이니까 네. 한달 내내 탈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주일에 2만 원만 충전해도. 내연기간 한번 충전할 거를 한 달. 테슬라 전기차를 고민하거나 아니면 일반 전기차라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테슬라를 선택한다면 네. 이러이러한 점이 좋을 것 같다. 저는 아무래도 좀 나이가 좀어려워 가지고 네. 유지 비용 때문에라고. 아, 맞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보험료는 그러면 일반 내연기관보다 좀 싼가요? 아니에요. 그 그건 아니에요. 네. 보험료는 일반 내연기관처럼뭐 출력 대비, 배기량 대비로 이제 좀 차값 대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거는 동일하게 되지만 한달 유지관리비에 있어서는 네. 훨씬 더 득을 볼수 있다 이런 의미죠? 네. 사실 한 6천만 원짜리 차를 살려면한달뭐 네. 할부금? 할부금 네. 예를 들어서 한백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네 <웃음> 저, 그, 저는 그렇게 안내요 상상을 <웃음> 못해 네. 이거 그러면 한달 할부금 얼마 정도? 9만 원씩 나가요? 나가요 왜 9만 원이 나가죠? 한 절반 정도낸거 아니에요? 한 80% 됐어요 아이 그걸, 그니까, 풀할부를 감안했을, 아, 감안했을 때. 예, 풀할부를 감안했을 때. 풀할부를 감안했을 때, 혹시 들은 바 있어요? 풀할부 하면 한 달에 얼마 나간다? 한 달에 한, 그래도 100만원대인 거 같아요. 네. 만약에 100만원 정도 나간다. 그러면, 막, BMW 같은 거 탄다처럼. 네. 한달 100만원 할부금 나가. 그럼 그게 연료비 나가잖아요. 아, 그죠 그럼 연료비, 솔직히 3, 40만원 정도는 무시 못하거든요. 아, 그 정도는 네. 무조건 나가야 돼. 그그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래저래 뭐한 15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웃음> 웃음이 벌써 <웃음> 나. 아우. 15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똑같은 조건에 풀 할부를 가면은 네. 얘는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니까. 아 그렇죠. 엄청 저렴하죠. 벌써 한 3, 40만 원 세이브돼 버리는 거잖아요. 차 값은 그대로 그냥 할부금 똑같이 나간다고 네. 해도 그럼 오히려 더 절약이라는 소리고. 아그렇그 가격에 제로백 3초대 슈퍼카를 탈수 있는 거죠. 아우. 장난 아니죠. 아, 저는 체험을 못해가지고, 아까 잠깐 웨이님이 태워줬는데, 네. 잠깐 붕 했는데, 어우, 깜짝 놀랐어요. 뒤로 밀리는 느낌 네. 네. 네. 예전에 BMW 6 시리즈 중에 스포츠카 640인가? 그거 탔을 때그 느낌이었군요. 오. 등짝이 히트에 비행기처럼 이렇게 붙더라고. <웃음> <웃음> 근데 얘도 똑같잖아요. 네, 맞아요. 와, 장난 아니다. 이 닉네임이? 냉랉, 파란차입니다. 아, 어, 딱 파란차네. 네, 그래서. 네. 아, 그렇구나. 파란차님하고 이제 인터뷰 해봤고, 앞으로도 여기에서 많은 정보 교류할 때, 네. 다른 신입 회원들이나, 뭐, 그런, 뭐, 기존 회원분들하고 같이 교류 많이 하시고, 많은 정보도 네.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뭐야. 음악에 맞춰 나와. 이야.